누나 누나 누나 그거 놀이 하자 뭐? 어떤 거? 슬라임 철판 아이스크림에 넣기 아 그거? 저번에 우리 얘기한 거? 어 그렇게 하면 되잖아 먹을 수 있잖아 개개 개, 개. 좋아! 슬라임 철판 아이스크림 만들기 시작! 짜잔! 슬라임 철판 아이스크림 만들기! 개개개 재미있겠다 근데 어떻게 슬라임을 먹을 수 있죠? 어떻게 먹을 수 있냐면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이건 슬라임 젤리기 때문에 오 슬라임 젤리 슬라임 젤리 어어어 어, 어. 이걸로 먼저 슬라임 젤리를 만든 다음에 철판 아이스크림판에 부어줄거예요 그럼 먹을 수 있는 젤리가 되겠지? 아이스크림 되겠지? 키키키키 <웃음> 오 미키 어허허 내 아이디어야 내 아이디어 <웃음> 그래 니네 아이디어야 아이디어 잘 냈다 그럼 준비 시작 좋지요 우와, 이렇게 뜯으니까, 오! 여러 가지 들어있다. 이렇게 네개나 들어있어. 우와! 어떻게 하는 거지? 물을 먼저 부어주고, 여기 딱 선까지. 딱! 됐다! 빨간색 가루를 넣어줍니다. 우와! 우와! 그 다음에, 50번 더어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둘, 셋, 열, 우 오십! 땡! 아! 이거 분리했어야 되는데, 뜯어볼게요. 아. 이거 물을 먼저 넣어버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다행이다 이제라도 알게 돼서 아, 휴이두 칸에 이 물을 반반씩 부어줄 거예요 부어까 일단 네이크로버에 불고 우와 이거 찐득찐득찐득하게 진득, 진득 생겼어 이제 젤리처럼 오, 오. 여기다가 파란색 가루를 부어주고 섞어주겠습니다 우와 냄새 좋다 되게 어? 솜사탕 냄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오! 뭐야! 부풀어 올라! 우와! 보여요? 우와! 우와! 여기 안에 소다가 들어왔나봐 베킹소다 같은 거 이렇게 부풀어 올라 진짜 슬라임이다 와 초록색 가루도 부어주겠습니다 오 이거는 완전 뽕따 색깔의 냄새고 이거는 우와 냄새가 포도향이 나는데 청포도? 우와 부풀어 오른다. 어 재밌어. 와우와우와오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 맛은 음샤인머스켓맛 너무 맛있다. 그러면 요거는 음 뽕따 맛. 음 근데 이게 더 맛있다. 오, 샤인머스캣 나도 먹어볼래. 오 아! 음! 맛있다! 슬라임 통에 넣어볼게요. 우와! 진짜 슬라임 같겠다, 그치? 후! 그다음 샤인머스캣 맛도 바로 위에 넣을 거예요. 오케이. 우와! 진짜 슬라임 완성! 철판 아이스크림 만드는 틀에 부어보자! 좋지요! 오, 키! 오. 이제 철판 아이스크림판에 이 슬라임젤리를 넣어서 부어줄 거예요. 어떤 맛일지 되게 궁금한데요? 궁금해, 궁금해! 으 슬라임젤리를 넣어주고. 우와. 오, 괴물. 그 다음에 철판 아이스크림처럼. 우와. 이렇게 펴 발라줍니다. 아니, 서로 너무 눌러붙어가지고, 이게. 오, 될까? 싶은데? 오 전혀 막 얼을 생각을 안하는데오 점점 작아져? 이게 얼질 않아 우와 그냥 젤리 시원하게 먹는 그런 느낌? 최소는 다 해보겠다 자한번 도전! 아.. 아 안된다 도전! 아.. 쉽지 않네? 우와 재밌다 재밌다 <웃음> 야 이거 봐 개물을. 요기는 조금씩 하얘지면 하얘진다. 얼면서 봐봐. 이렇게 이렇게. 와우. 누나 누나 돌돌 많은 거 그거 해봐. 돌돌 많은 거? 아 그거 좀 어려운데. 일단 해볼게. 젤런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해볼게요. 이 부분. 제발 돌돌 한 번만이라도 말려 나 말아보고 싶. 어? 어? 약간. 어 말린다. 와계란말이 느낌 와 철판 아이스크림 슬라임 철판 아이스크림 완성 와 이번 것도 만들 탄력 받아서 와우 이거 되는 거야 이 정도면 그렇지 슬라임인데 와두 번째 것도 완성 예우 세 번째 것도 잘하지 누나 잘하지 오 완성! <웃음> 후! 마지막! 마지막 거! 오나 이제! 나좀 잘하지? 오케이! 마지막 것도 완성! 야! 누나 누나! 그것 뿌려! 팝핑캔디! 오! 넌 천재야! 팝핑캔디를! 아 열어주면! 우와! 어떤 거 할까? 워러멜로 수박! 수박! 이야 이야 이야 이야! 뿌려주면! 완성! 와 신난다. 우와. 어떤 맛일까? 우와.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하다.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우 와,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파피키트랑 같이 먹는 슬라임이랑. 맛 있을 것 같아. 엄청 맛있어. 응? 음. 우와. 진짜 시원하고 맛있다. 팝핑 캔디 넣으니까 더 맛있어. 오. 음! 뽕따이스크림이랑 샤인머스키 섞인 진짜 그런 맛. 음! 본연의 맛들이 다 나. 팝핑 캔디 넣으니까 진짜 맛있다. 먹는 슬라임 철판 아이스크림이라니. 어, 그러니까. 오늘도 대성공이다. 먹는 슬라임 철판 아이스크림 만들기 대성공! 대성공. <웃음> 어, 엄마다. 어떻 누나 이리 죽었다. 우리 이제 죽었다. 咿呀咿呀。 멈췄어?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된거지? 내가 방금 엄청 절박하게 소리질렀는데 세상이 멈췄어 이게 어떻게 된거지? 어 엄청 맛있겠지 자 이거 줄게 이제 나 이거 줄거지? 오 사과 뭐야? 설마 천국에서 받아왔다는 그 사과 또 다른 능력 사과인가? 그게 시간을 멈추는 능력? 네. 이야 이야. 아 어? 시간이 딱1분이 지나니까 풀렸어. 1분 동안 멈출 수 있는 건가 봐. 어, 너네 있었니? 뭐 하고 있었어? 어, 아,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지르려고 한게 아니라. 어? 어? 깨끗하네. 이상하다. 식빵 사왔는데 너네 샌드위치 먹을래? 샌드위치 좋지요 나한테또 다른 능력이 생겼어